안녕하세요 곽도영입니다 제가 어제 고프로 카메라를 샀어요 뭐. 네, 제가 이 고프로를 산 이유는 모자에다 달고 다니면서 어, 일상생활을 촬영하고 싶어갖고 이렇게 고프로를 샀어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붙이는 음, 브라켓, 아답터 이런걸 뭐 아마존에서 이렇게 보니까 29불, 30불, 29.9불 30불 가더라고요 그래서 어, 경제적 부담이 너무너무 가갖고 제가 직접 만들어 쓰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. 어제 홈디포 가갖고요 음. 이거 그래서 두 개를 샀는데 요게 하나에 67센트 67센트 해갖고 세금까지 해서 1불이 채 안되는 거예요. 그래서 이걸 샀는데 요게 요건 예비로 하나 더산 거고요 요게 이렇게 휘어져요 그래서 모자에 맞게 모자에 맞게 이렇게 구부려서 요 안쪽에다 놓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원래 고프로에 딸려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 뭐 헬멧에다가 이렇게 붙여 갖고 고프로 카메라를 이렇게 연결해서 쓸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은 이거를 이 안에다 놓고 이 바깥에다가 이걸 이렇게 붙이려고 그래요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붙여 갖고 이렇게 놓고 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작업을 해 보겠습니다 목소리가 날카로워서 이렇게 다듬고 있습니다. 부드럽게. 그리고 요 밑에는 좀 라운드하게 각이져갖고요. 모자에 맞춰서 좀 이렇게 좀, 어, 이렇게 갈아내려고 합니다. 바베큐 될뻔 했네. 자, 이제 바로 연결하기만 하면 됩니다. 여기다가. 아, 껴봐 이제 잘 잘렸는데 응. 저 껴봐 슬라이딩 아싹 부드럽게 들어가야 될 텐데 들어 어끄끄끄 아, 예. 원더풀 와 빨리 오네 어디? 네한점 치여 와 완성됐습니다. 자. 기타. 네. 잘못한 바울로야. 네. 괜아다 했다. 오 마이 갓.